이안는 배신자가 있다. 이게 내 결론이다. 아회장나아아잘 모르시지. <웃음> 네네 음. 너 장옷 입지도 어. 않잖아 무슨 장옷 동영상 찍고 있는데 할거야? 너무 잘쓴것어 엄청 멀어. 엄청 어 엄청 멀어. 엄청 멀어. 어어 이2 0개 220개. 220개. 2이0이 220개. 2 0개 220개. 2